아니, 쿨트러스보다 이게 사실 더 세요, 지금은. 아껴도 될것 같은데, 아마. 다음 턴에 안광 써도 될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안광 쓰면은 너무 각이 애매해요. 88, 88 88 다음 턴에 가능하면 은칼나의 여인인데 네? 아니 아니 해골 돼 해골 써야 해골 나는 88세 갠데 너는 왜 이렇게 약해 2일짜리 이 뭐야 이 <람소리> 천둥매 아무리 봐도 매같이 보이진 않지만 이런거 하려고 쓰는거야 사실 이 덱은 <웃음> 상대 말이 없어졌어요 어어? 하고 또 복사 와힘 든든하다 팡팡 하하하, <웃음>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요. 꺼 <웃음> 바르고요. 그리고 음식에... 싹 틔우기 싹 틔우기 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불꽃이... 나의 힘은... <웃음> <오오>! <웃음> 재밌네 <웃음> 이럼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것 같아. 다음 턴에 진균으로 수목 뽑아서 수목해야겠다. 아, 안 돼! 천벌 받을 거야 너. 못하는 게 컸네요. 와, 센거 봐. 무섭다니까요, 이런 게. 이런 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다행이다. 그런 거두 마리 나왔다 생각해 봐요. 죽었어요.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부터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아, 이게제크투스 나가 주고. 이습! 떠줘서, 락으로 변신해준 다음에, 패스를 내주면, 지금껏 썼던 모든 도적주는다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러면은 뭐, 넌나못 때리지. 이거, 왕의 파멸을 껴놨기 때문에, 이게, 탈진이 안 와요, 저는. 넌 탈진이 안 옵니다. 그쵸? 깨지면서, 들어가고. 왕의 파멸 들어가죠? 이러면 팔, 탈진이 안 오죠 저는 도맙으로 그 테스트를 또 갖고 오고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할 거다 이말이야 길다 길어 앙카가 튀어나오네요 일단 테스트내야지 왜 이렇게 팔라 그래 원시 때리고 그리고, 왕의 카메라 써주고, 패스. 내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 알아봐라. 다뛰어버리고 아니, 이거 만든 사람 천재다, 진짜. 영능으로 이제 계속 팔댐 날라갈 겁니다. 매턴 9대씩 바뀌는 거예요.